안녕하세요. 포채tv입니다. 더글로리에서 주인공 문동은은과거에큰 아픔을 겪었고 현재는 과거의 암울했던 시기보다는 좋은 상황입니다. 물론 다 복수를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이룩한 결과이지만 그래도 학창시절보다는 밝은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작품에서 시간이 많이 지난 시점에서도 아픈 과거를 이어나가고 있는 인물이 한명 있습니다. 편집샵에서 일하는 김경란이죠. 여전히 학창시절때 본인을 괴롭히던 악당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어쩌면 문동은보다더 복수심에 차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노의 찬송 마음은 김경란이 박연진을 바라볼 때 표정에 잠깐씩 나오죠. 문동은이 박연진과 그 무리들에게 복수를 꿈꾸고 있을 때 김경란은 그냥 이렇게 계속 살아야지 라고 체념하고 지냈을까요? 김경란은 박연진에게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 속하죠. 어느 기상캐스터가 박연진을 제일 싫어하는지 박연진에 대해 문동은 보다 많이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동은과 김경란 누가 더 박연진 전문가일지는 모르겠지만 한가지 확실한건 두사람 모두 박연진에게 원한이 있고 박연진의 몰락을 강력 하게 바라고 있는 것이죠. 조금 다른건 문동은은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고 김경란은 시즌 1에서만 본다면 특별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학창시절 피해자 김경란이 박연진의 곁에 있다는 것은 김경란이 어떤 활약을 하게 되겠죠. 박연진의 치명적인 약점을 쥐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문동은은 박연진에 대한 복수를 하는 데 있어서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주 긴 소문이라는 단어까지 썼습니다. 문동은이 간접적으로 박연진을 철저히 파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연진이 사랑하는 것들을. 그녀와 떼어놓아야 합니다. 막나니 박연진이 현재 가장 두려워하는 건딸 하예솔이 자신의 과거 악행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사랑의 감정을 갖게 한 남편 하도영입니다. 하도영은 본격적으로 박연진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딸 예솔이가 본인의 딸이 아님을 알게 될 텐데요. 예솔이가 누구의 자식일지도 캐보겠죠. 그때 김경란이 문동은에게 무언가를 건네줍니다. 그건 바로 전재준과 박연진의 애정인각이 담긴 영상일 것입니다. 김경난도 복수의 나를 위해서 고통을 견디며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죠. 문동은은그 영상을 하도영에게 전달할 것이고 하도영은 친자확인서를 보는 것보다 더큰 충격과 분노에 빠지게 되겠죠. 문동은이 복수를 해야하는 것처럼 김경난도 그 나쁜 악당들을 철저하게 파괴해버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이길 기대해봅니다. 시즌2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